안녕하세요. 자,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 현재 제가 잘 쓰고 있는 물건들, 좋아하는 물건들, 그래서 저의 최애템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자주 쓰고 어, 너무너무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 아무래도 값비싸기도 하고, 항상 저희 손에 쥐어 있는 휴대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저의 최애템은 아이폰, 아이폰입니다. 저는 아이폰 7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XS도 너무 갖고 싶어요. 어, 아이폰 기능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요, 사진 기능이에요. 어, 다른 타 기종이 더 선명하다. 더 광각으로 잘 나온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각자의 의견을 제가 존중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건 안 써봤어요 사실 근데 어, 아이폰의 사진이 그냥 뭐랄까요 어,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그냥 잘 나옵니다 그냥 뭔가 뭔가 좋아요 기계적인 선명도나 이런게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내가 보는대로 조금 보는거랑 가깝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아이폰 하면 어, 디자인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그냥 아이폰 나너 못써? 뭐나 아이폰 써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요즘에는 이제 다 둥글둥글하게 많이 디자인이 이제 좀 통일이 됐다고 해야 돼. 근데 제가 아이폰5 때도 썼는데 그때 약간 납작하게 끝에가 갇진 게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런 디자인으로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케이스를 빼야지 진짜 제일 예쁘잖아요 진짜, 분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심플하면서 시크하면서 예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터치할 수 있는 거. 터치감이 가장 좋다고들. 물론,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타임랩스 기능 굉장히 좋아요. 좀 가볍게 타임랩스로 기록을 하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많이. 다들 좋게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감각적인 느낌이 뭔가 아이폰이 더 우세하지 않나 어, 제, 제가 쓰는 유저로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뭐냐면 저같은 건망증 심한 사람들한테는요 좀 nfc 안되는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제가 직업을 두고 와서 집에 버스 타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몇번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만 됐으면 진짜 최고로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완전 최적. 아이폰이 케이스가 예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알리에서 어, 구매를 한 2주 전쯤 한것 같은데 아직 안 왔는데요. 토끼 케이스로 어, 겨울용으로. 사진이 왜곡이 적어요 이 프레임 안에 원래 이 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왜곡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폰은 왜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플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프레임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어, 아이폰 기본 생카메라에 있는 필터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드랍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 써보진 않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웠거든요 어, 보니까 같은 아이폰 사, 사용자끼리 굉장히 쉽게 파일 같은 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같은 아이폰 유저들끼리는 굉장히 편리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들고 있을 때딱 여기 이제 사과 딱 있고, 느낌 아시죠?